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된 이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말 존댓말 좀 섞었을 수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나는 그냥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만나는 지인분들마다 보통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펌프를 쉬는 거냐 궁금해하고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말을 안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난 그냥 그냥 펌택이 와서 쉰다 이렇게 방송에도 몇번 얘기했고 그랬는데 만나는 이제 지인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펌프를 쉰다 하니까 좀 걱정이 됐나 봐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좀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서운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운해 이렇게 한건 아닌데 약간, 서, 약간 서운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주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너무 혼자 추측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까놓고 말하면 알 분은 아시니까 스토커 붙고 오히려 무슨 일 있고 이랬을 때 펌프 잘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펌프 기가 와서 잠깐 쉬는 거고 그리고 제가 펌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좀 돼지지만 돼지같이 나와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좀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그리고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펌프 접는 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고 그냥 정말로 펌팅이가 와서 휴식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고 싶으면 또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그리고 이거 진짜 여기에 박제해놓고 오늘 정확히 얘기해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펌프 쪽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둘 성격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저는 하고 싶으면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펌프 말고도 그냥 개인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펌프의 휴식이랑은 영향이 안 가는 일이고 펌프 휴식은 펌테기가 온것 뿐이에요 고민이 있었을 때든 힘들었을 때든 뭐 우울했을 때든 그럴 때도 펌프 방송은 제가 하고 싶으면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일은 일이고 정말 리얼로 펌테기가 왔어요 정말 그거고 그리고 펌프 방송을 언제 다시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 근데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지인들 만나면 가끔 하겠죠 근데 방송 펌프 방송은 언제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다음 버전이 언제 나오죠? 다음 버전 내년에 나온다 했잖아요 아마 다음 버전 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공지하고 방송을 하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돼요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궁금해하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알려야 된다 생각해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음, 다 알겠어.